안녕하세요. 결혼한 지는 2년 정도 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저는 주식에 중독되어 버린 시어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평소에 주식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라서 이런 일에 엮일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주식을 하던 분이었어요. 본인 돈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상관하지는 않았죠. 이미 이전에 주식으로 1억 넘게 잃어보기도 하고, 남편에게 모은 돈 있으면 갚을 테니 빌려달라고 한 적도 많아 2천만 원을 드린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전 일이기도 하고 엄마가 애원하는데 어느 자식이 그냥 모은 척 넘어가겠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점점 망가지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차마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조금씩 주다 보니 2천만 원이나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결혼하고 나서는 주식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이제는 그만하시나 보다 생각했고 제 귀에만 들리지 않았을 뿐이지 큰 사건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와 남편은 각자 수입은 각자가 관리하되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합의를 보고 생활하고 있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월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들은 각자 알아서 쓰게 되어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래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 둘이 생활하는 것이니 주식에 관한 돈은 이제 들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생신날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저 나름대로 마음을 표시하고자 남편과 용돈을 모아서 두둑하게 챙겨드렸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죠. 그러다가 이번에 주식에 올라서 재미 좀 봤는데 또 돈이 생겼다며 어떤 걸 살까 흥얼거리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받으면 어떻게 쓰던 상관은 없었지만 대놓고 저렇게 말씀하시니 순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용돈을 나름대로 드린다고 드리고 있었는데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주식을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냐고 물어보니 모른다고 대답은 하지만 당황하는 모습이 바로 보이더라고요. 혹시 당신에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라고 슬쩍 떠보니 대답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상한 기분이 계속 들었습니다. 일단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 믿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몇 개월 후 야근을 하고 집으로 오던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는데 거실에 불은 다 꺼져있고 안방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큰 소리로 통화하는 남편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을 끊는 줄만 알았는데 이미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하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돈을 갚으려는 생각은 커녕 이미 주식에 중독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라 생전 시아버님이 모은 돈은 이미 어머님이 주식으로 진작에 다 잃었고 남편과 도련님은 저 몰래 대출금을 갚아주고 있었으며 그 외에도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남편과 도련님에게 연락을 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셨더라고요. 작은 돈으로 소소하게 한다고 하면 이해라도 할 텐데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크게 만들어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못 보내준다고 하면 저에게까지 돈을 요구한다고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고 저에게만은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랬던 남편은 혼자 끙끙 앓으며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생각에서 혼자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을 수도 없고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나를 속인 거냐며 화도 났지만 저를 생각해서 혼자 짐을 짊고 있었던 남편의 모습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저까지 알게 된 사실에 남편은 이제 그만하라며 돈은 더 이상 줄수 없다고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아들으신 듯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돈이 있냐며 남편에게는 말하지 말고 빌려줄 수 있겠냐면서 급하게 쓰릴이 있다며 말씀하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남편에게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남편은 당장 어머니 댁으로 가서 큰소리를 했고 어머님은 오히려 저에게 왜 말했냐며 아들과 자기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거냐고 큰 소리를 내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울음장을 놓았고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전에 이미 큰 돈을 잃었음에도 계속 가족들에게 신뢰를 잃은 어머님은 이미 중독이 되어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죠. 그런데 이 고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서 지난 날을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가장 큰 후회가 된 것은 결혼 전 며칠째 강경화로 누워만 계시던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와 동생 먹으라고 등갈비찜이랑 감자까지 삶아 설탕을 뿌려놓으시고는 같이 밥 먹자고 하셨거든요. 저는 또술 먹고 하는 소리라는 생각에 짜증만 내고 바로 방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가 마지막 대화였답니다. 새벽 중으로 숨을 헐떡이는 아빠는 어린 남동생과 제 앞에서 눈도 감지 못한 채 눈물을 한 방을 흘리시며 그대로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당시 모든 상황들이 남의 일처럼 실감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어머님이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 많은 부분이 닮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빠는 외로움에 술을 항상 찾았고 시어머님은 주식을 찾게 된게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술을 사오라며 울고 소리지르던 아빠와 엄마가 집 나갈 때 얼른 도망가라고 도와준 저의 모습이 생각나고 제의식이 이번 환경에서도 다시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대로 시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까지 틀어질까 걱정되며 시어머님이 받는 상처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지지해주고 도와드리기에는 힘든 상황 어떻게 해야 할지 현명한 답안이 생각나지 않아 이렇게 사연을 드려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